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12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긴는지라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첫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응답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종이 기도를 하잖아요 순조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그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종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지금 하냐면 에, 우물가에서 지금 기도하니까요. 그 성중의 에, 여인들, 이그요우루땅에이 도시에 있는 그 여인들, 딸들이 물길로 이렇게 음, 나올 텐데, 에,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 나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럴 때 음, 마시게 하게 할 거고, 그리고. 말을 내가 안 했는데도 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종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중 딸들의 그 나오는 물길러 나오는 여인 중에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이 그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누가 나와요 리부가가 나오죠 리부가라는 이, 그 이름의 뜻은요 매어묶다그 어, 올가미 또는 연결고리 고리의 고리 리부가라는 말은 고리입니다 어, 이렇게 언약의 씨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는 자가 지금 사실 리부가예요 어, 그어 사라의 그 다음, 그 언약의 씨를 연결하는 자로 등장하는 여인이 오늘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중 여인의 딸들, 그날은 리브가가 1번이에요. 그 다른 여인들이 올 수도 있었는데, 정말 그날 물길러 오는 여인의 첫째가. 바로 이제 리브가가 제일 먼저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그리브가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음, 그는 아브라 물동이를 물론 어깨에 메죠 물길로 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어,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이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에,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어, 올라오고 어, 있습니다. 자 리부가가 어, 이름만이 아니라 언약의 씨를 연결해주는 고리로서의 이름만이 아니라 이 리부가가 어떻게 그 언약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자인지를 1 6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처녀라고, 처녀라. 그 처녀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마입니다. 그 알마라는 것은 어, 정말 남자와 성적 그그 그 관계를 하지 않는 수처녀를 얘기할 때 알마라는 것을 써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처녀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부분면 이게 당 이렇게 게당이 보면 16절에 보면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할때 그럼 처녀를 알마로 써야 돼요. 그죠? 수처녀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 처녀더라 할때이 처녀는 히브리 단어 중에 그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처녀로서 벤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그이 처녀라는 것 속에 단순히 정말 혼전순결을 지킨 성적으로 순결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포함해서 언약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으로 준비된 바로 그 여인 그 여인 바로 리브가다그이 단어가 어, 요엘서 1장 8절에 이 벤츄라는 라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런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그러니까 벤츄라예요 그러니까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녀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치 동정녀였던 마리아처럼 정혼한 여인처럼 결혼으로 이미 약속돼 있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로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적정기, 정령기라는 나이적인 의미보다 훨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예요 이게 벤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로 신약의 교회로 이미 결정해 놓은 자 리브가 바로 그가 종이 기도했을 때 그리고 성중의 딸들 중에 나오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도록 자기가 기도한 기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리브가가 그 일의 그 결과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사실 리브가는 전혀 모르고 왔어요. 리브가가 이 지금 낙타를 끌고 온이 사람이 아내감을 찾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의 의중은 물을 달라고 한 물도 주고 열 마리의 물을 먹여주는 그런 어떤 그 배려심이 많은 그런 사람을 찾는구나 내가 이제 벗어날 길이 생겼구나 이제 이런 어떤 걸 알고 리브가가한 행동도 아니고 그날 일찍 달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호수가에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밑에서는 요안 보이지만 막갈퀴질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바람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자기 있는 위치를 지키려고도 열심히 갈퀴질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현상에는 우리가 어, 이건 정말 우연적인 거네. 그렇지만 그 수면 밑에서 배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과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말을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리브가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여인은요. 우리가 잘알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나홀의 족보 속에 사라가 죽기도 전에 사라가 127세에 죽잖아요. 사라가 죽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그 리브가라는 것을 소개해 놓고 계세요. 어? 그리고 이 사라의 죽음 다음에 언약의 고리를 이어가는 자로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이 갔다가 종의 기도 앞에 갔다가 내놓는 거죠. 음.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아, 이게 기도가, 이때 기도대로 됐어. 예,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결정인 거예요. 그, 예배수서 1장 11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구원도 예정을 그렇게 입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그그이 결정에 따른 그 일하신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일에 따른 음, 계획에 따른 움직임들인 거예요. 음,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어떤 것은 그렇고 어떤 것은 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어떤 것만이 아니라 다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일은 되어지고 맙니다 어,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기도응답이라는 것은요 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또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기도응답이에요 자 그 그런데 그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가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심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시고 싶은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우리 성도인 우리의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계시고 그 결정하신 이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 뜻대로. 고집하시며 그 뜻만을 이루 가신다면 그런데 그 뜻이 여기 보니까요. 최고고 최선이고 그리고 최상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최고로 알아요. 나는, 나는 내가 보이는 바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니까. 어? 나는 저것을 갖길 원해. 나는 꼭이 시험에 대기를 원해. 나는 꼭이 직장에 있기를 원하고 나는 꼭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최상의 내 뜻이야. 그런데 참새 한 마리 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지는 일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머리카락 수까지도 우리 안에 세심바되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특별히 이거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을 듣고 있는 교회인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가장 최고와 최선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응답해 가시는구나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기도하나? 기도하고 있나? 그러면 어떻게 응답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뜻대로 응답되겠죠 최고와 최선과 최상으로 응답되어지겠죠 문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최상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라 것을 너무나 외면한다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없이 일하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과 작정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영광을 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옵소서 축구 안고를 넣고 무릎 꿇고. 이게 그 이게 영광이 될까요? 진짜 영광은 뭐가 영광이 될까요? 내가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어, 뭐, 미스코리아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영광되셔요. 그런데 영광을 받으심은 인격이시고 그리고 그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뜻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입으신다고요. 이사에서 55장을 보십시오. 이사에서 55장은 이런 외침입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나오라. 어, 이렇게 물을 마시러 나와라. 어? 그돈 없이 와서 이거 사라.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폿과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사서 먹어라. 그러면서 좀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지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5절에 그 설명을 하면서 지금 6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베풀었던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한 은혜 그 은혜가 뭔줄 아느냐.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죠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이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만나고 배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내 뜻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우연인 거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또내 안에 돌변해서 발생되어지면 안절부절 못하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하여 이루실 것에 대한 평안함, 안도감, 담대함, 믿음이라는 게 뭔지가 발휘되지가 않아요. 뭐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거야. 돈 없이 와서 하나님이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이거 사라 값을 지불하지 말라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이것좀 제발 귀 기울여서 듣고 이거 한번 받아라 그게 뭐라는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가 너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뜻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맛보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헛 신 분이 아니다. 헛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아니로워지는 일 없다. 보세요.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내렸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를 남긴대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겨주신대요. 뭘 남기세요? 보세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예 이런 일이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기도와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를 원하세요 기도를 기다리세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니까 안될 일이 되어지고 기도하니까 더 크게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모르면 기도를 안 하면 목말라요. 배고파요. 굶주려요. 아버지의 양식이 곁에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 먹지를 못해요. 무의미한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한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씨와 종자에게 그 파종된 것에 그 싹이 나고 종자를 주고 먹을 것을 잊게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생명이 풍성하고 자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맛본 사람은요 그 극심한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파도와 위험이 닥쳐와도 담담해요 두려워 떨질 않아요 지구가 멸망하고 여기에 무슨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평안해요 왜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라는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 두, 두었다고 하면서 뭐 조그만 그 그 손에 가시 하나 들어오는 곳에서도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기겁하고 감당도 못하고 그냥 응? 하나님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가 그의 문제 발생에서의 그의 태도를 보면 아 저분은 기도를 모르는 분이구나 기도가 없구나 그래서 믿는다 하지만 그냥 자기 홀로 신앙하는 거구나.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보내 그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 그냥 그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시고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항상 고집하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양보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늘 우리 안에 기억하라 합니다 잊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부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부응이 아니에요 어, 부응의 때에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부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현상 부흥이라는 것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요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있으니까 에헤이 기도 하나 만하네 뭘 그렇잖아요 부흥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부흥은 뭐예요?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부흥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부흥이 생기는 거예요? 부흥이라면서요. 살아났다면서요. 그러면 그 부흥을 맛보고 경험하고 더큰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솟구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사용한다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되어졌더라가 아니라 나를 기도하게 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열망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영광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오늘 이 종회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기도 없이, 기도 없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갔는데 목이 말라. 물좀 주세요. 줬어. 그리고 열 마리의 낙타까지도. 어, 제가 저들의 낙타도 먹이겠습니다. 뭐, 뭐 정신 정신 없는 여자가 다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뭐참 착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창세기 22장부터 나홀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과 족속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 언약의 고리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고 낳게 할 교회다라고 보아지냐고요. 이걸 만났기 때문에 이 종은 이것을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행보가 그, 그 부두에인이나 리브가의 오라빈 라반에 대한 말의 반응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대로 걸어갑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때로 그 바, 그가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주권적인 일을 놓치지 않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의 기도는 내가 성도라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개혁신앙의 바른 기도관은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주권을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운운해요. 예정교리부터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그렇게 예정교리를 강조하는 개혁신앙을 하는 성도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응답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둘째요. 이제 둘째. 그게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둘째. 두 번째는요. 기도는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응답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기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 보면 에, 달려가서 그러니까 누가 달려가냐면, 일단 17절에 보면 종이 에, 마주 달려가서, 그러니까 어, 그 성중 여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그 여인을 향하여 리브가였잖아요. 달려갑니다. 리브가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 20절에도 보면, 에, 그 여기 보면. 에, 이 리부가도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열 마리의 물을 주는데 있어서 이게 어 그냥 아유 불쌍하니까 그냥 힘들어도 해보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종도 달려가고 어 그기도의 응답이었던 여인도 지금 열 마리 우물을 약 80회에 가까운 그 그삼결론대는이 물항아리를 8 0번 왕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달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맞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냥 맞지 못해서 하는 것과 달려가서 하는 것과 다르겠죠. 여러분이. 정말 애찬 봉사를 하는 것도 그냥 돌아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와 하는 것과 이게 빨리 오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좀 다른 거겠죠. 물론 없을 줄 알아요. 여기 또 보면 그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급피라는 단어예요. 어, 여기 보면. 음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또 20절에도, 어, 배불리 먹게 하 겠다 하면서, 급히 물동이와 물을 구유에 붓고, 또다시 길, 그러니까 이게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그냥 물동이도 그냥 오자마자 그냥 천천히 아니게 막 급히, 속히. 이 모습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할 때는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어, 그 로색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그 천사가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흐름,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 뭐가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18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곧 곧 장막문에서. 이 곧도 속히란 뜻이에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여기도 또 달려나가네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르 대. 속히. 급히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하고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죽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여기도 달려가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예, 요리한지라 이 언약 안에서 발생할 때 종이나 리부가나 아브라함이나 그의 종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언약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도인 내가 기도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한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이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 기도해. 기도하니까 기도했어. 그리고 던져버려. 하나님이 주권이라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라매. 그러니까 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까지 나는 좌행참 가만히 있을 거야 워치만니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지켜볼 거야 가만 아니에요 어,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종이 급히 마주하여 달려가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고 내가 좋을 대로 자꾸 받냐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첫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를 기도응답을 경험케 시키잖아요 이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개혁신앙의 잘못된 기도관. 아까는 바른 기도관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는 거. 근데 잘못된 기도관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는 게 바른 기도관인데 잘못된 기도관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거니까 나는 기도 안 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에 힘쓸질 않아요. 이, 이 개혁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의 아주 못돼 먹은 버릇 두 가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왜안 읽죠?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왜안 하죠? 주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돼. 에스겔서 36장을 보세요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어,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사용하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없이는 안 된다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책임으로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놀라운 복된 것을 줄기를 나는 원하는데 나의 뜻은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가 기도를 하기를 기도를 아버지는 통해서 나는 그 일을 할 거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마지막 보세요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자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 즉이에요 이게 기도한 즉 다같이 그들이 나를 여와인 호줄 알리라 그죠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난제, 고민, 말 못할 우리의 속속 병아리, 속, 속병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뜻을 두시다고 두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골마 터져가는 것 앞에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잃잖아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고민스럽죠. 네. 하나님은 만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 피로 산 교회인 우리에 대하여 언제나 아름답고 선하시고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수요가 많아지고 풍성하고 부흥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나누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참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아름다우신 영광을 우리로도 보게 하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한 차의 오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천국에 간다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낯설죠. 하나님의 주권, 개혁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100% 안에 인간의 책임 100%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최상이에요 최선이에요 되어지는 일이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으로 베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보게 됩니다 만나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100% 안에 우리의 책임이 100% 허락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뭐를 통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은요 기억하세요 기도응답은 어 십자가를 그진 결과로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십자가를 진 결과로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우리 안에서 보세요. 우리가 자꾸 왜 자꾸 죄에 빠질까요? 죄에 빠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 드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죄 짓는 이유 왜 자꾸 또 죄를 짓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져 보잖아요, 알잖아요. 죄를 처음 질때 제동이 안 걸려서 그래요. 브레이크가 이렇게 딱 걸려야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서야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고 그러잖아요. 앞에 충돌 직전인데 브레이크가 안 먹어. 안 잡혀. 저주죠. 죽음이죠. 기억하십시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죄니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들으세요. 살만하고. 일이 꼬이지 않아 죄예요. 어? 뭐 기도하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뭐가 그 죄? 예, 기도하지 않는데 살만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뭐가 꼬이지 않고 죄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보세요. 눈이 높은 것과 음?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해 그것이 다죄래 죄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데 돈이 잘 벌려. 그럼 기도할 이유가 더 없죠? 좀, 이렇게. 그리고 자녀들이 속을, 속을 안 썩여. 뭐라고요? 이러면?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내가 복받고 있다. 그게 아니라 죄라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아,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를 해? 기도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생활, 우리 말씀, 기도, 예배. 그, 그 제대로 이렇게 안 해. 안 하고 있는데. 이쪽, 저쪽에서 막, 막 문제가 터지고 막 괴로워서 못 살겠어. 막. 하.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제동이 걸렸다. 살았다. 은혜다. 기도하게 됐다. 기도하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내가 기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아무 문제도 괴롭지도 않고 아, 내가 이거 완전히 죄 속에 그냥 잠식당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거 계속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죄 짓고 왜냐? 제동이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죠?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차처럼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그냥 그냥 막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어디를 어디 향해서 예.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하여서 달려 그런데 좋대 속도감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결과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 내주셨던 희생 순종 사랑 섬김 인내 이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그 결과로 응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렇게 맛보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견디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되심 철저히 자신을 버리심 그렇게 해서 오늘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나를 끝 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 기도 안에서 기도한 십자가를 친 결과로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유혹과 죄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시다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레위는 레위의 제사장은 너무나 많다 23절에 그래요 레위의 제사장은 너무나 많다 왜 그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들은 죽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또, 또 다른 레위인들이 있어서 또 제사를 해야 되니까 레인들의 수는 많다 그런데 보세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걸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단한 분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간고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시는 예산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이 간직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로 나의 구원이 붙들려져 있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주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맛보아 알아가며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실제로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단순히 그냥 단순히 그내 소원 성취가 기도의 원함이고 성취가 되어지면 응답 받아진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의 구원이 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시는 이참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 나도 기도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그 주님의 인내와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맛보 알고 배워가고 순종이 내 안에서 나도 그것이 인격화되고 성품화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영광이 올시다.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내가 성도라는 것에 대하여 되물어야 돼요 나는 성도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책임있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드러내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책임적 기도 성도의 책임입니다 특권이자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예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책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라 하기에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형통하다라는 이런 거짓된 논리에서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모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42절로 48절을 다시 한번 쭉 제가 봉독할 텐데요. 보시면서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나고 책임이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그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종이 하는 기도죠.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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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입니다 라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작정하여 주신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첫째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일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 있게 예, 인간의 책임 있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는지를 예, 드러냈죠 좋아요, 예, 그,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증거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름으로 권면합니다.